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킹스리버 스튜디오에서 수요 예배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 이제 장성기, 장성기 이제 청평선리로 다시 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청평으로 어, 갑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어, 스실보스튜디오에서또 오늘 천문인 기념관에서 다섯 시 우리 팀장들 같이 훈독회 모이면서 이제 다시 전통 어, 훈독회 천문인 기념관의 펜실베에서 시작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 장성기 전 어, 어, 어, 소승기 부문에서 7년노령 동안에 동안에 <웃음> 모든 가정들이 각각 훈덕기를 했지만 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어, 장성기 때또 천문님 기념관뿐만 아니라 이제 정평 섭리가 열면서 어, 다시 정성을 모으면서 다시. <웃음> 전통적인 훈독회를 다 같이 가정들만 아니다 이제 팀들이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어, 커뮤니티들이 점점 같이 모아서 <웃음> 어, 훈독회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이거 참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 군대를 사용하세요. 군대. 군대를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군부대가 적을 적 아니면 사탄의 세력들 또 어, 어떤 어, 악마 세력들 싸우고 있으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군부대를 준비를 일찍 다 같이 모으면서 한 마음 일심 일체 일념으로 다시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다시 어, 그거 끝난 다음 다시 밥 같이 먹고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보게 되면은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훈련 어, 훈독회 훈련을 하실 때 훈련 훈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훈독회는 그런 군부의모습에 보게 되면 사탄의 악마들과 사탄의 악마 세계를 싸우는 사람들로서 커뮤니티로서 다같이 모으면서 훈독회를 아버님 모시고 같이 했잖아요. 이스트간이든 청평이든 거문도이든 어, 라스베이거스 우리 다같이 아침에 전모님 모시고 아버님과 함께 훈독회를 하셨잖아요. 자신은 매일매일 아버님께서 아, 그, 그런 그 어, 훈련의 삶을 사시니까 저희들도 아버님과 함께 그러한 어, 어, 어, 그러한 그, 그 훈련도 익숙해져 있고 익숙해졌고 또 그런 부분 들하면서 아버님의 많은 어, 가까운 모습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정을 많이 느끼게 되죠. 훈덕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 어, 모아서, <웃음> 그 다음에 다한 폐점, 한, 한 군부대 중한 세력점, 다 같이 일심 일, 일체로 그것을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의를 생각하면서 아버님과 함께. 그렇게 출발했던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장상기 의제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뉴팜랜 교회가 이제 지로자들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훈독해 하는 이대왕님 모시고 삼대왕권 모시고 다 같이 훈독해 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청평에 많은 역사와 많은 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앞에 그러한 정성의 모습과 그러한 커뮤니티, 가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한 마음을 한, 한 어, 1심 1념 채로서 어, 매일매일 활동하고 매일매일 아버님의 기쁨 위에서도 간단한 목적이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게 아버님께서 미소지시게 그렇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우리 미국 어, 어, 어, 어, 형제 자매들도 지금 한국 공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왜 아버님의 사랑의 언어는 한국, 한국말이 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아버님께 기쁨과 아버님께 미소를 어, 받쳐 올리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물론 우리 티멜다 본부장만큼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 시민들이 노력이면서 노력하면서 조금 조금씩. 어, 훈덕기의 모습을 한국말로 읽을, 읽으려고 을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님께서 연기해서 아주 좋아하시, 어, 좋아하십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는 킹스리포트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킹스리포트는 한 8시부터 9시까지 어, 1 시간 쇼로 정치쇼로 하면서 킹즈리포트는 터프 뉴스쇼 뉴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흔덕회는 어, 어, 킹즈리포트처럼 아니지, 아니지만 매일매일 흔덕회는 그냥 아버님 말씀을 커뮤니티로서 가장 차원 초월해서 가장 초, 차원 어, 높은 민족사회 차원에서 어, 일단 우리 목회하는 팀장들과 팀 멤버들의 모습을 3대왕권과 함께 <웃음> 어, 읽어나가는 훈독해 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재 어, 리포처럼 그러한 어, 말씀 설,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님의 전통을 지키는 어, 우리들이 다시 아버님의 전통을 따라서 삼대왕권과 함께 커뮤니티가 다 같이 훈독이 하는 모습 그러한 어, 좀더 어, TV에서 봤을 때좀 어, 재밌지 않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아버님의 전통이기 때문에 TV 그냥 재미 위해서 보는 거 아니라 이거는. 어, 정성 차원에서 올리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점점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웃음> 자, 그런 내용들 말하면서 내용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창축제도 곧 오니까 한, 한 3주 후에 벌써 철창축제가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다시 테니시를 가서 여러 부분들 준비하면서 어, 여러분도 많이 청평으로 오시니까 <웃음> 여러분 또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과 그산 꼭대기까지 좀더 편하게 갈수 있게 그런 새로운 길도 닦아야 되고 또 <웃음> 약수를 뽑을 수 있는 약수를 마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하게 아무 그 배탈 없이 약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어, 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 산 <웃음> 약수가 나온 산 어, 꼭대기 부분에서 파이프도 세우고 뭐 그런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어, 지금도 아주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호에서 여러 저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고 또 새로운 전도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 이제 절창 축제 앞서서. <웃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청, 청평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청성 많이 들으시고 청평 땅을 살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어, 올리셔, 올리셨으니까 여러분도 오실 때 우리 청평도 함께 어, 개척하고 또 청평의 아름다운 부분들과 어, 그러한 시스템들 볼수 있는 어, 그러한 좋은 어, 어, 어, 청평 개척 모습을의 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어, 저희는 다시 어, 청평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일요일 예배들도 우리 그 어, 그리고 그 테니, 테니시 쪽에 할 거니까 어, 일요일 예배들은 승공훈련, 승공을 이기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 또 기대하시고, 또 미국에서 <웃음>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 어, 우리 식구분들이 다시 한국말로 어, 훈독해 하는 공부하고 한국말로 공부하고 훈독해 낭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어, 기도해주시고 <웃음> 또 어, 한국 일반에서도 여러분 함께도 할수 있죠. 사실 그딱 시간을 맞춰서 어, 3대원권 모시고 어, 여러분 시간에 우리는 라이브로 내보낼 테니까 <웃음> 여러분도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시작 아 13절 13절부터 시작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셔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사람들과 그들의 병고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들을 다 덮으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갈리시면서 모세와 이사민족들이 도망치고 있었는데, 바로 왕과 애굽 모든 군대가 그 바다에서 빠지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거. 근데 생각해봐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바로 3일, 후, 3일 후에 다시 이놈들이 다시 불신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 그렇게 놀라운 기적 직접적으로 봤단말만아 자기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애금인들 다 죽이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 근데 3일 후에 다시 불신해요. 다시 투장해요 다시 아왜 모세는 모세는 왜 오늘 이렇게 애도하고 있나? 막 뭐,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 또또 이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해주실 때 감사하지 않고 해주실 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해주실 때 그냥 항상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이 없어질 때, 아, 그 축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3위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불기능과 구름기둥이 있는 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만큼 이방신들과 이방신들의 가짜 쇼들만 보면서 신앙이 뭔지도 몰라, 이놈들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란 자체도 모르는, 뭐, 뭔지 뭔지 도 몰라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들을 믿어야 되는 거. 그거 뭔지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봐, 이놈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내용들만 보게 돼요. 그만 있어봐. 괜찮아. 그 글씨, 그 장, 글다 그. 응?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 어떤 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애교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애교인들이 다 죽는 역사를 봤는데 아니 3일 후에 3일 후에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사실 상 아니, 자기들이, 자기들 죽일러 오고 있는 애급인들 다 주, 군들을 다 죽였는, 죽, 여셨는데그삼일로에 잊어버린단 말이요그말로안 되죠, 사실. 그만큼 그놈들이, 뭐의 생활에서도, 그만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그런만큼 믿음의 생활을 모르고 한해 한해 그런 어, 신앙의 생활도 모르고 뜯길의 생활을 몰랐단말이에요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야, 그것도 참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14장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싸움을 너희 위에서 싸워, 주실거라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는데, 3일 후에 잊어버린다고.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싸워야 돼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적들 죽이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직접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다 잊어버리고 두량 불평 다시 하고 아, 아 이거 안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땅 들어갔을 때 이제 전쟁 시대 전쟁의 시대에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의 역사 어, 어, 하셨는데도 3일 후에 잃어버렸 잃어버렸니? 이제 그놈들이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사민족들 직접적으로 자기 전쟁들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물난 지켜주시죠. 보시죠. 근데 완전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사민족들이 자기의 목숨 걸고 주인성을 갖고 약속 땅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응?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싸우되는 그런 싸움들을 그냥 다 이겨주시면 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사그러면서그 사자 그런 그 그런 어포스 올릴 때그 사자가 나오는 무서운 사자가 나오는 포스 한번 그거 켜봐 그거 뭐냐면은 나는 하나, 하나님, 하나님께 용기, 용감한 사람, 어, 용, 용기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아마 인사를 한번 가고, 어, 사자가 나오는 거 한번 보자.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아, 괜찮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아,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들 주셨다. 나를 힘이 세게 만들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를 많이 주셨다. 그 문제 해결하게. 하나님께 용기를 주셨,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험한 상황을 많이 주셨다. 그 용기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주셨다. 아,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들을 답해 주셨다. 이런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지 엄마? 그런 네. 놀라운 비디오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줘요. 우리한테, 아, 하나 용기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한테 위험한 상황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힘든 사람들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그, 그런 놀라운 <웃음> 비디오인데 그런 거죠. 이엘민족들도 어? 그런 상황에서 애급 멸망했을 때 바로왕과 애급 군대를 없애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냥 당해하다고 생각하고 음.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투정, 불평, 불만, 미친듯이 불평, 불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자기 이제 책임 문담을 해, 담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군대, 이제, 확실한 군대를 이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애교부에서 항상, 항상, 노예 생활했던 것, 노예 생활은 뭐야? 복지 생활이죠. 왜? 범죄, 어, 뭐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공짜 복지 있죠. 공짜 음식이 나오죠. 식양이 나오죠. 공짜 아파트가 잘수 있는 곳이 나오죠. 공짜, 어, 어, 어, 어 의료가 나오죠. 다 나와요. 근데 감옥이 있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사기 내용을 통해서 그런 감옥이 되는 거예요. 호주에 미친 놈들로 우리, 우리 인스그램에서 올려서 호주에도 이제 사람들이 해변에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해변에 마스크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지금 이건, 지금 이는 호주예요, 호주. 그 다음에 자기 집을 5km 넘게, 5km 거리 넘으면서 나가면 그것도 벌금 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미친 내용을 이제 우리는 호주에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한국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완전 중앙정부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서 그냥 정부가 시킨 대로 가는 것을 익숙해져 는데 호주사람들, 또캐나다사람들 유럽사람들 등등 다 그냥 정부들이 시킨 대로 이거는 다 시험이죠. 시험. 이 슈퍼엘리 글로벌니즘이 사탄주의 놈들이 세계적으로 정부를 다 시험하는 거죠. 누가 말 들거냐, 누가 말안 들거냐. 이스라엘 좀 봐. 이스라은 완전히 말렸고, 지금 90% 이상 사람들이 이, 사기 독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계적으로 이건 혼란진창되고 있죠. 지금은 한국에서도 자기가, 다딴 나라 갔다 오면서 한국 다시 들어오면 이주 동안에 자 격리 해야 되는 것이 점점 평균화되고 있죠 아니야 정균 점점, 점점 어 뭐야 어, 일반화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점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계속 시키니까 이거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익숙해지면은 공산주의 에 와요. 100% 공산주의. 정부가 <웃음> 여러분의 여러분 어디 갔는지 어디 어디가니 공식적으로 트랙 트레이싱 감시 감별 할수 있는 거. 아 그러면 그냥, 그냥 그것이 일반화 일반화 되고 그것이 그냥 단란을 생하는 그런 민족들이 벌써 노예요 그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런저런 주사 마아라 이런저런 독내용 하라, 이런저런 너희 너 자신을 죽여라. 어, 어, 어 사람들 안전비해서말다 듣게 돼요. 음, 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남한은 완전히 북한되는 거죠, 이제. 남한이 벌써 급속적으로 북한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까지 쫓겨내자고.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사기 내용들, 공산주의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없어지면 아프간에서 받쳐야러면 완전 북한이 남한 잡먹어 완전 북한 친북 친북한 이, 이, 이런 이런 이놈 이런, 파력자들이 이런, 이런, 다 한국을 강제적으로 잡 잡아먹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은 노예 생활 북한에 살게 돼요 한 순간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여러분 아시는 남한이 없어질 수 있어, 한순간에. 앞간에서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룻밤 날에, 다음 날에, 미군이 없어지면서, 앞간에서 완전히 문을 탈레반 이 사탄주의 테라 조직 놈들이 장악했잖아요. 이제 여자들 다 성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 다 죽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도 아마 한국 사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아마 제일로 깨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하나 중에 그냥 총기 소리까지다 아니까 아시니까 그런 분들도 한국 갔다 오면서. 다시 2주동안 자아격리 이거는 익숙해지는 거 아, 그냥 당연한 거야 2주동안 해야 돼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일 깨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어때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감옥 생활 정부가 시키면 모든 걸 그냥 해야 되는죠 모든 걸 빼놓고 자기 집에도 나올 수 없는 자기 어디 가는지 이 트랙 트레이싱 어,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감시감멸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 자기도 몰래. 이거는 세뇌한 방법이 아니야. 이간 시민들은 몰래 한국이 완전히 북한되고 있어요. 세계는 점점 중국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공상 공산주의, 아 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공산이의죠이 이 바이러스 통해서 공산주의는 세지고 있죠. 모든 나라들 미국에도. 오늘, 오늘부터 군대, 미국 군에서 강제 주사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많은 애들이 이것을 반대해야 돼요. 벌죠븐븐받죠 또, 어, 하루에, s a 태군, 태진, 태인, 태학불명 태하, 태하, 태하, 태대태태 어, 불명스러운 태원, 태원했네? 불명스러운 태원. 그렇게 한대요. 그건 완전 히 강제죠. 그래생각 불명스러운 태원이, 태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 불명스러운 태원 받으면은, 사실은, 그러면 불명스러운 태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이 반대하면은, 불명스러운 태원, 그, 그, 그, 그, 그 내용이 오히려 복이 돼요. 영웅의, 어, 뭐야, 아 어, 패치, 어, 배치, 패치 돼요. 영웅의, 사, 어, 뭐야, 레이블, 어, 어, 어, 훈작? 훈작이 돼요. 명예스러운, 어, 어 뭐야, 변병이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칭찬을 했어. 오, 당신은, 어? 그것을, 어, 반대했구나. 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명만 하면은 그러면 이건 어렵죠. 미군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오늘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부터 미군은 강제 주사만. 아마 많은 젊은 놈들이 아마 많이 그냥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애국자들도 있을 거예요. 인권 권리 지키고 싶은 사람들 애들 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도 엄청난 실패 때문에 바이에에서 불만이 많은 군대 군인들 많아요. 지금은 이거는 완전 전쟁이에요. 미국의, 모, 미국의 모든 공급, 어하 chain, 체인가 완전히 중국 장악, 장악하고 있고 약부터 어 제약, 제약, 어 제약부터 어 음식, 그로서리 야채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고기까지. 중국은 완전히 미국의 공급 아, 아, 아, 체인을 다 추가하게 되면 그럼 미국은 죽게 되잖아요. 점점 성을 못하죠. 점점, 점점 슈퍼파워 안되잖아요. 이제는 주, 아,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미국은 슈퍼파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슈퍼바워들 누구냐? 중동에서 소련, 중국만 있죠. 이제. 중국과 소련만 있죠. 미국은 없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자유있는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중국 세력, 소련은 중국 손잡고 이제는 붉은 영웅 손잡고 악한 내용. 은 식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처럼 배역관에 나왔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전세에 장악하기 전에 배가 나오게 되면 은 그걸 어떻게 돼? 전세가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죠, 죽어가죠 죽어가게 되죠. 많은 전쟁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죠 많은 싸움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수록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빛이 더 세져요. 전도 역사 더 빨라져요. 내전의 역사들을 항상 보게 되면은 내전들이 내전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몇년 동안에 이쪽은 이쪽을 계속 욕하고, 이쪽은 이쪽을 계속 욕하고 여기 욕이 점점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고 지금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좌파는 우파를 어떻게 부르고 있다면은 트럼프 지지했다면은 그럼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테라... 뭐야? 더미스타스 테라... 국내 테라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만 지지했으면 이게 엄청난 심한 욕이죠, 이게. 왜? 우리는 테라 조직들, 우리는 폭탄로 주의잖아요. 다 대학살 하잖아요. 그 말로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학, 대학살 하고 싶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국내 테라 조직들, 테라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 또, 화이트 슈프레임스 백인 우일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로서. 욕을 계속 쓰니까 우파는 점점 야 우린 뭔데 뭐야 우리는 무슨 테러져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합니다. 계속 그런 욕 쓰니까 점점 우파가 네테러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점점 이런 욕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욕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전이 가까워져 가까워지고 있죠. 왜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좌파는 우파 봤을 때 그놈들이 우리 적들이 다 정의돼요, 정의하게 정의 아니지 defined 하게 돼 정의 정하게 돼요, 정하게 돼요. 우리 적는 정확하가 뭔지 또 우파는 좌파에서 정확하가 뭔지 우리 적는 누군지 하고 적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서로 죽, 죽, 죽인다. 그렇게 되어 내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고, 대부분 사람들, 사람들이 싸우자 할 때. 그러면서, 이제는 작은 총기 싸움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파는, 어, 어, 어이 중앙경찰 사용하면서 우파 조직을 예를 들면, 은 처들을 울로 한다. 근데 우파 조직은, 처,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 싸운다 하면서 총기 싸움이 일어나 총기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을 사람들까지 총기 싸움 포함하게 되면 그럼 몇백명 몇천명 몇또 2천명 또, 또 여기저기 싸움들이 다 벌어지게 되면 한 이, 이, 천명부터 2천명 사람들이 좌파놈들하고 직접적으로 총기 싸움 했으면 이제 전쟁 시작했대 100% 못 나가 못빠져나가거 돼. 그 당시 그 당일까지 가면은 그러면 주까지 주 보수 주 보수의 주까지요 주지사들까지가 나와서 어, 우리는 그천 명을 지지하겠다 우리 주는 천명어이천명그어 뭐야 좌파 남들 싸웠던 사람들 우리 가 지휘다 지휘한다. 우리 주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심해져 이렇게. 점점 그런 상황이 되면서 l o i 가 만약에 그 보수주에 있으면 그 l o i 사무실 쳐들어가고 l o i 의 모든 인원들 다 감옥에 체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점점 보게 될 거예요. 내전이 실체적으로 터지기 전에 그런 상황까지 오면 이거는 완전히 내전이에요. 이제는 그 천명이 천명은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제 이제는 그 하도 이크 critical mass, 어, tipping p o i 뭐 넘어가는 포인트. 넘어가는 포인트, 넘어가는 순간 이제 넘었어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죠. 총기 싸움이 아직도 안벌어요 지금. 근데이 좌파놈들과 중앙 중앙 정부가 이제 여러 애국자들 커뮤니티를 죽이려고 하면은. 또 강제 주사하려고 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아주 직전에 지금 하고 모든 보수람들이 이거 느껴야죠. 지금 콘센서스 뭐냐 대부분 보수람들 대부분 보수람들이 동의하는 거 콘센서스 동의하는 거 무슨 뭘 동의하냐 적는 중앙 정부는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영국 빨갱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 이런 콘센스, 이 이런, 어, 어, 대부분 보수 사람들이 점점 동의하는 거. 이, 이, 이, 이, 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지금. 그니까 이건 엄청나 위험, 위한 상황이죠, 여러분. 엄청나 위험한 상황. 정말 여러분, 하,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트럼프에서 정석 많이 드리고 정철장축제 위에서 120일 정석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시듯이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 마지막 청석창축제될수 있어요. 여기 미국에. 내전이 터지기 시작하면 은 그러면 이제는 딴 나라에서 못뭐 들어오죠. 인터넷 중계까지다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는 없죠. 무서운, 어두운, 어두운, 어두움, 또 무서운 칠년 노정을 걸어가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직전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월에 한국 식구들, 일본 식구들이 점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어, 뭐야, 중국은, 미국이 내전에 바쁘니까 중국은 점점 동양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잡아먹게 되죠. 대만, 남한, 어, 일본 등등등등등, 필리핀, 태국, 다 잡아먹게 되죠. 하고 그 나라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만약에 남아 있었으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중국 뭐야 아 형무 형무원 형무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에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 들어가야 되는 줄왜 뭐 여러분 이름들 다 표시 명함 다 있으니까 아버님 지지한자 보수자 보수 사람들 명에 명명 아 뭐야 명함 다 있어요 명단 명단 수영소 들어가요. 많이 죽죠. 근게 엄청난 고민이죠, 항상. 아, 우리 한국 식구들, 한국 식구들, 일본 식구들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비자도 안 주고, 뭐 독주사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방법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웃음> 그런 급한 아픈, 고, 아픈 고통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놈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 2022년에 다시 중간선거에서 보수가 확 일기죠. 있런데이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전에 테러 조직 테란 내용도 할 거죠. 보수 삼 죽이려고 할 거죠. 시간이 없죠.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정부 꼭대기들이 다 세계 공정 주의하라 명령했으니까 한시 어머니의 타락 때문에 아니 어디가 얼마나 웃겨 아니 트럼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버님 이름을 팔고 워션 타임스 이름을 팔고 트럼프 대통령 비디오 받았단 말이야 트럼프 반대짜리 놈들이 바이낸지게짜리 반대 사기 놈들이 완전 사탄주의 놈들이. 아버님 그냥 동물처럼 쓰는가? 그놈들이 완전히 공산주의 놈들이야. 세계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탄주의 놈들이죠. 가장 사기연놈들. 한학자. 바벨론의 음녀. 트럼프도 좀 바보처럼 어, 그런 세계 공산주의 회의에 나타나는 게 바보처럼. 참. 아니 반기문 지지하는 놈들이 반기문은 완전 빨갱이야. 트럼프는 정말로 문이 되어서 잘 모르네요. 하여튼, 그러한,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세계 정부, 이 사탄주의 놈들이, 슈퍼 엘리트들이, 러시아, 소로스, 밀게이츠이 사탄주의 놈들이, 세계 죽여라, 세계를 멸망시켜라, 세계 인구를 없애, 어, 줄여라, 줄여라. 이 독재주사를 말게 되면은, 첫 번째 주사는 15% 면허, 면역 시스템을 죽이고 두 번째 주사는 35%까지 35 3 5 죽이고 세 번째는 75%까지 죽는데요 이, 우리 면역 시스템 그 후에는 그냥 독감만 걸려도 감기만 걸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면역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온 인구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아이들이 우리 어제도 철장 축제 담당하는 의사들 두 명이 오잖아요. 어음 하리세, 이메르시브 음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파라메딕스 응급실, 팟 a 하고 그 l e 인가 t i 인가그 형반들 말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병원에서 뭘 보고 있냐? 거론에 있는 주사 받았던 사람들이 심장 심장 마비로 많이 죽고 있다. 심장 문제 많이 생기고 있다. 또그독 주사 어, 어 뭐야? instructions 뭐야? 설명서. instructions. 설명서에서 여자 건강 여자 젊은 여자가 아기 어, 낳으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여자들을 여자들 자궁 죽이는 거예요. 아기 못 낳게. 왜 이놈들이 항상 자기의 종교의 중심을 뭐냐? 인구를 없애는 거. 인구를 줄이는 거. 자기들이 전 세계 자기가될수 있게 사탄 핏줄.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기만 낳게 해야죠. 자기들에게 아기만 낳게 해야죠. 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바이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 나는 환경 보호한다고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 사탄주의 종교주의 인구를 증오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흑인들 증오하는, 종교적이게. 이거는 진짜 백인 우울주의. 종교적이게. 그 슈퍼엘리트 다 백인, 백인 우울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한 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철창축제도 오시고. <웃음> 참, 그 때가 참 힘들어. 내전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각각 나라들에 묶어 있어, 이제. 이제는 완전히 감옥이 돼요. 공상주의는 빨리 퍼지게 돼요. 여러분, 나라들이 강제 수용소 돼. 빠져나올 수 없는 강제 수용소. 근데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버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시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3대 목공을 가라. 그런 메시지 분명히 아버님께서 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때가 늦으면 수용서가 갑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단지 그래도,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니까 미국에서 이 우린 지금 전도 부활, 지금, 어, 부활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시, 지금 미국 식구들이 그냥 다 감동진창이에요. 지금 가, 다 그냥, 이거, 이거, 상상도 못해. 새로운 식구들이 계속 와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원리 배우고, 계속 아버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40일, 어, 성별과 40일, 어, 3일 행사와 하면서 축복식 받는 거. 그,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창 왕과 왕비 되는 거. 축복 중심이 가량 되는 거.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전도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빨리 전도돼요, 요즘은. 어? 왜? 상황이 급해지면 급해져요. 위험해지면 위험해져요. 사람들이 점점 철창 왕국을 이해하게 되는 거에요. 아버님은 메시아, 메시아,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 거요원래 말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안 배우냐 왜 우리 미국이 런거말안 말, 말 들었냐 점점 깨닫게 되니 하고 점점 축복 중심 과정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제일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과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빛나게 됩니다 그거는 반대편이죠 상황이 점점 위험해져고 상황이, 상황이 점점 공산화, 공산화 되지만 하느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왕국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 성령과 함께 움직이시오 아버님께서 명령하실 때 빨리 움직이, 움직이는 움직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오 종족왕과 왕복이뿐만 아니라 하천이고 백상뿐만 아니라 성령은 아버님의 아들딸로서 삼대왕권과 함께 사탄세계와 사탄주의를 싸우면서 이겨내고 하나의 왕국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하면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아주아